뭐뭐뭐 뭐, 뭐, 무슨 가봐 어, 마블 마운틴. 오행산. 오리지널 진짭니다. 어, 이게 오리지널 진짜입니다. 아까 영인사 있던 것은 가짜. 이게 오리지널. 이쁘죠? 저 옆에 타고 내려가야 돼. 음. 아, 진 엄마잖아. 에이. 에이, 이디션 먼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다녀야 돼요. 이거 처음부터 다야 돼. 다니 엄청 많습니다. 자, 또또한번 지나서. 어, 어머 여러분들 알고들 오셔야 돼. 제자리로. 아지 <웃음> 신비로운 걸다 내고 있습니다 에이, 에이 이런들은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겠죠 하하하 <웃음> 근데 야대기가 미국의 폭격이 아주 굉장 나는 데여기를꼭 와서 봐야지 그렇지 않 예. 그러니까 여기도 잘보셔봐 근데 너 지금 머릿속으로 에이, 완전히 오묘하게, 어,가 이루어져요 에이, 이렇게 엄청 공유하고 멋있는데, 의리였으니까 이런 데 있다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잖아요. 에이,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. 예. 여러분 이곳은 뻔하고 오셔야 돼요, 진짜. 너무나 이렇게 좋은데. 아아 아, 얘는 노란 데도 있네요, 노란 데가 있고. <웃음> 네. 배를 만지면 재물이 생기고요. 배꼽을 만지면 늦둥이를 볼수 있답니다. 여러분, 아, 어, 한번 만져보시고 늦둥이 꼭 한번 나와주세요. 우리나라를 위해서. 이는좋다 얘기였어 <웃음> 사람들이 다 그냥 탁 올라갔는데 실력 오시면 다할거 아니에요 <웃음> 다른 외국분들은 다 걸어 올라오시잖아요 지금. 에이... 리스로 만든 드 곳에 보도 많이 더주시겠습니 대단한 니다 에이... 올라갔던 엘리베이터 어이, 높진 않지만 계단으로 내려는거 확인해보니까 내일때 타기를 잘 했습니다.